자연과 문명,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도시 서울 조화와 균형을 생각한 감쪽같은 아름다움 이것이 페이스라인만의 특별한 미의 기준입니다. 첫째, 페이스라인은 다릅니다. 국제학회에서도 검증된 페이스라인만의 독자적 노하우로 감쪽같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구현합니다. 둘째, 페이스라인은 체계적입니다. 개개인이 가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기 위해 일대일 맞춤 진단부터 각 분야별 전문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라인에서는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합니다. 셋째, 페이스라인은 안전합니다. 단연간의 수술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가 있는 각 분야별 동일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진료합니다. 그리고 마취과 원장의 상주에 개개인에게 적합한 마취제를 선택하며 최첨단 마취 설비 시스템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페이스라인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위해 오늘도 연구하며 노력합니다.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따라할 수 없는 결과로 페이스라인을 찾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페이스라인이 함께하겠습니다.